<웃음> 이제 이번에는 프로필 사진을 어 이제 보통 지 게임에서 캐릭터 사진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자기만의 그런 약간 어쨌든 개성을 약간 좀 살리는 쪽으로 어 하시면 좋으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뭐좀 여러가지를 이제 말해볼까 하는데 <웃음> 물론, 이제 좀잘 하시는 분한테 이제 맡겨서 이제 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좀어 나는 이, 이렇게 좀 제작하고 싶은데 어 나는 이렇게 구도가 나오고 싶은데 이런 거는 어쨌든 해야 되는 게일수 있는 게어 그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좀잘 만들어주신 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하려줄수 있다 하더라도 어 그거는 이제 온전하게 이제 100%를 이제 좀다 발휘하기는 그렇게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퀄리티보다도 일단 좀 여러 가지 도구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약간 이번에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어 일단 대충 한뭐 일단 크면 잘리는데 뭐 그래서 상관 없겠는데 340이랑 560 가로, 세로, 픽셀로 이제 크기를 줄일 거예요. 크기를 줄일 건데, 일단 이미지 크기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원래 배경 바탕 하면 크긴 기 그거잖아요. 이 정도니까, 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은 이게 비례로 크기 가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줄이시고. 일단은 이렇게 만약 줄인다 하셨을 때어 이게 크기가 내가 아까 그 사진에 캐릭터가 있을 때 이만큼을 나오게 하고 싶었던 거지 이 크기, 어 이만큼의 그런 크기였던 그런 사진이 이 정도 작은 크기로 그냥 줄어들기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캔버스 크기라고 있어요. 이미지 보면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12.35 19.76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하고 이제 컨트롤 Z 누르시면 다시 돌아가니까 는 해도 되고 이전 단계로 이렇게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상관없는데 어, 그래서 일단은 좀 봐볼게요. 그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은 다시 여기서 캠퍼스 크기에 들어가면 67.74면 38.1 뭐 아주 정밀하게 자르실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조금 그큰 거는 잘려서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큰 상관 없는데. 67.73인데 12.35다. 한 55? 한 55.4? 한 55.3 줄이면 되겠죠. 55.3 줄이면 되니까는. 먼저 일단 이거부터 짤게요. Alt 하고 Ctrl 하고 C 누르면 캔버스 크기 그냥 이거 단축키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대치도 누르시고 어... 빼야되잖아요? 근데 55.3을 빼기도 했으니까 이정도 빼볼게요 근데 이러면은 어, 조금... 지금 제가 좀 캐릭터 정중간에 두고 싶은데 지금 약간 좀 너무 왼쪽에 이제 무게중심이 가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안되니까는 일단 55.3 빼야되긴 하는데 일단 50을 일단 빼시고 근사값으로 그 다음에 이쯤에 있을 때 왼쪽에다가 3.3을 빼고 그 다음에 있을 때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하여튼 뭐이 정도로 해주시고 뭐. 그 다음에 지금 세로로 보면은 38.1에서 19.76 한19 곱하기 2가 38이니까는, 한 18점, 한 18.3 빼면 되겠죠? 18.3? 18.3 빼면 되는데, 음. 근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만큼 빼고, 그 다음 여기서 이만큼 빠져야 되니까는, 좀 그거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8.3에서, 일단 10만 빼볼게요. 높이만. 이 정도고. 18.3인데, 머리 크기의 분은 벌써 좀닿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3. 9로 빼시고, 2.2가 조금 나았다 했을 때, 밑에서 마이너스 9.3. 아, 누 어, 뭐. 어 나뭐냐 <웃음>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커서 누르 상대 치를 빼면 어, 일단, 이 정도고, 대충 한이 정도 크기로 이제, <웃음> 거의 크게 들어가실 거예요. 크게 들어가실 건데,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밋밋하니까는, 근데 이제 배경 바꾸는 거나 뭐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기본적인 이제, 불소 배경에다가, 어이, 그냥 입히는, 글자 입힌 걸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배경에 우클릭을 하시고, 레이어 복제를 하시거나, 컨트롤 J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이제 늘어났는데 일단 이렇게 생성됐어요. 근데 이거 자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저희가 변경을 할게요. 일단은 일단 캐릭터 주변은 온전히 지금 캐릭터에만 좀 집중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변의 사물을 약간 좀 흐릿하게 지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어떻게 할거냐면은 아, 이쯤? 이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웃음> 이렇게 되있는데 선택을 보시면 선택 영역 반전이 있어요. Shift하고 컨트롤하고 I를 누르셔야 되는데 이걸 누르시면 은 제가 지금 원으로 캐릭터의 가해를 이제 지정했던거 밖에가 잡혔어요. 밖에 가 잡혔는데 필터로 들어가셔서 흐림효과에 근데 너무 높으면은 부자연스러우니까 는 적당히 그냥 내캐릭에 사이드가 맞춰지게끔 하는 게 좋으니까 2.5? 2? 2.5로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선택 용량을 반전하신 다음에 이만큼은 없앨게요 델리트로 그냥 지금 지웠어요 눌렀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여기 영역 선택했던 게해제돼 지금 이거를 잠깐 배경의 비전을 끄면은 이렇게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이 이게 제이 위에가 가려져있었고 주변이 약간 흐릿해진 건 좋은데 <웃음> 조금 부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좀 약간 가까이 가시면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누가 봐도 확연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경계면을 모호하게 만들 건데 어 이제 지우개 도구에 가져왔고, 그래서 불투명도 한 20이나 44로, 저는 30, 30 많이 한데, 어 여기서 불투명도 한 20, 흐름 20 이렇게 줄여줄게요. 줄이고, 그 다음에 음 크기를 브러쉬 크기를 그냥 이제 여기서 누르셔갖고 여기다 픽셀을 크게 하셔도 되는데, 좀... 조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알파벳 P에 보시면 은 옆에 괄호키가 두개 있잖아요. 왼쪽은 크기가 줄어드는 거고 오른쪽은 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조금씩 지워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막 어? 그러면은 막다 지워지는 거라서 약간 좀어 약간 좀 걱정이 되실보 하지만은 지금 흐름이랑 불투명도로 20%씩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막다 날려버리셔도 엄청 없어지지 않아요 과감하게 막좀 문지르셔도 돼요 근데 약간 좀 층간으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니깐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해 쪽을 많이 지워야겠죠 바로 이제 경계쪽을 그 다음에 좀 겉으로 가면서는 좀 약간 덜 지우는 느낌 이제 이렇게 갔는데 약간 좀 삐뚤해뜨라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비전을 다시 한번 켜보면은 여기가 이제 좀 했어요 근데 이거가 이제 이렇게 인데 이로는 어 너무 이제 작나 싶으면은 여기 이제 다시 가셔갖고 어, 고급 프리미엄과는 상관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내가 했던 거를 다시 좀 수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 11? 조금 약간 세게 효과 원하시는 분들은 한5 이상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 좋은데, 좀 세게 해볼까? 5.5.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효과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웃음> 글씨체가 어 일단은 뭐다 좋은데 음, 글씨체가 이제 일단 뭐 알려드릴까? 글씨체를 조금 음, 가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초록창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폰트. 치면은, 여기에 이제, 이제, 그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이거 괜찮겠다 싶은 거, 하나 그냥 고르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어, 되게 좀 다, 좀 보다 보면 괜찮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음, 캘리소. 하얀 불어 드라이플로 연필 스케줄 어? 요거 좀 좋아 보는데 이걸로 가볼게요 이거 다운하시고 또뭐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고 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여기다 저장할거 저장하고 압축을 바탕에 풀자 그럼 이제 됐고 예, 설치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걸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예, 그래갖고, 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바로 저게, 어, 적용이 보통은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제 할 겸, 작업 파일 그대로 저장하시고 psd로 워크를 저장하시고 끄고 다시 불러오시면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시면은 연필스케치 아까 이거 제가 쓰고 싶었던 거그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떴죠 그러면은 일단은 쓸게요 어, 세로로 좀 연출하고 싶은데 만약 그냥 이렇게 쓰면은 엔터로만 했을 때 이게 글자 크기만큼 공간이 나기 때문에 좀 그래서 한 글자씩 그냥 쓸게요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뭐 이렇게 쓰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기능이 너무 좋아져갖고 먼저 얘를 이쯤에 한 배치시켜 볼게요 왼쪽에 이쯤에 하고 이게 보조선이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돼요 그래게되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삐뚤빼뚤하게 배치하면 는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게 자동으로 보조선 하고 이게 알아서 커서가 그쪽으로 이렇게 잡혀져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마우스 흐름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 뭐한이 정도? 어, 이 정도 간격으로 둘게요 이 정도 간격으로 두고 근데 이제 좀 효과를 음... 조금만 주죠 일단, 일단 요렇게만 해도 좋은데 보통은 하양을씨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 아, 안에서 이제 좀 캐릭터 정보 보기로 보면 은뭐 이쯤에 두고 <웃음> 여기서 어, 보시면은 지원은 뭘 주고 싶냐면은 이걸 그냥 색상을 바꾸는 거는 너무 좀 어.. 그냥 세고 여기서 지금 여기 제가 선택한 거에서 혼합옵션에 들어갔어요. 혼합옵션에 들어갔고 외부광선이라는 효과를 쓰면은 붉은색? 어 붉은색으로 줄일까야잘주자 그래서 뭐 한.. 지금 이렇게 지금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좀 이제 크면은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크기 이제 좀 바꾸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데 아무래도 좀 약간 볼록 모양 느낌 내고 싶다 하시면 은스프레드 크기 키우시면 은 이게 좋아요. 이제 뭐 픽셀이랑 이제 뭐 조절해서 픽셀 크기는 그렇게 크게 봐야 뭐 별게 없을 거고 불투명도 보통 75로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가서 다시 또 이거를 좀, 좀 약간, 느낌을 좀 달리 하려고, 어, 한 거긴 해요. 제가 지금, 그, 이 네. 그렇고, 이렇게 한 글자씩 하면은, 이거를 좀 다, 바꾸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얘 마지막에, 다시 오고나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으흠, 음, 어 있지? 왜 보면서? 이제, 한 이제 형광색쯤 됐으니까는 이쯤 돼야지 맞으니까는 이게 너무 진한가 아, 뭐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뭐 이제 자기 캐릭명 글자가 좀 많으신 거는 무지개 느낌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이게 좀 싫다 싶으시면은 굳이 이 효과 안 주셔도 되고. <웃음> 어차피 제가 이제 이 영상만이 아니라 어 작업 도구나 또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GIF 변환하는 거나 어뭐좀 작업하는데 뭐 이제 좀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가 좀 포스팅 된거좀 보면은 어 도구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거를 이거는 뭐 이런 효과를 줄수 있다. 이럴때는 뭐 이렇게 하는게 낫다 이런거를 이제 알려드리는게 중점이고 어쨌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하셨으면 이제 좀 직접적으로 자기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약간 연출하는게 어제 목표니까는 일단 이렇게 하고 근데 조금 이제 어그 다음에 이제 통합으로는 이게 다 이걸 지금 각 레이어로를 컨트롤로 찍고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어요. 어... 없을 리가 없는데 레이어를 연결 말고 음... 아니야 없어졌을 리 없어. 있을, 없어. 어, 그럼 그렇게 하게요. 컨트롤을 하고 알파벳 2를 누르시면은 얘네가 합쳐지거든요. 이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크기를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얘가 요렇게 좀뭐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위치로 조금 조금씩 바꿔보고 보통 왼쪽에 두는 게좀더 낫긴 한데 그래서 뭐 위치는 이제 좀 조절하고 아니면 요거를 조금 줄이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웃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고 이제 저장을 어디다 가시냐면은 어, 내 PC 사진 BNS 캐릭터샷 여기서 JPG 파일로 저장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딱 JPG 없고 JPG 여기 형식이 JPG, JPG, JPG 이렇게 다 포함돼 이 있잖아요. 그렇고 워크릿 뭐, JPG 저장. 당연히 뭐 화제는 제일 좋은 걸로 하시는 게낫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장이 됐고, 어 이거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작업 파일도 저장하고, 그래서 안에서 한번 제가 바꿔 볼게요. 하시고 그 다음에 <웃음> 이제 F3번 들어가시면 바꾸실 수가 있네음뭐 보통 근데 이제 내가 나의 프로필 사진을 이제 올렸다 하더라도 그때 뭐 그때 좀 잠깐 뿐이고 뭐좋은지 인벤토리 확인을 많이 하지 F3번으로 이제 창 확인은 잘 안하잖아요 뭐 탭을 뭐 바꾸지 않는 공격력도 뭐 늘상 그대로일테고 그러다보니까는 아무래도 좀뭐 이제 인던 이제 뭐 통합 던전 매칭하거나 그럴 때 음, 캐릭터 정보 보기로 혹시 누가 나를 볼때좀 그런 거를 좀 어필할 수는 있는 네. 그게 더 오히려 큰거같더라고요 저는 뭐좀뭐그때부터 바꿀 때마다 뭐뭐제 만족감은 뭐 별로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바꿀 거니까는. 동 아 동반작반이.. 아.. 그러하지 말일까진 참많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전에 잠깐 한건데 일단은 뭐.. 작업.. 할 그런거 이제 다시 보여드립니다 좀.. 바꾼거를 느낌을.. 여기 이제.. 아까 그 폴더에 저장하셔야지 여기에 생겨 등록을 하고.. 여기서 안 바뀌었잖아요 다시 켜도 안 바뀌네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바꾸시면 되고 뭐그 다음에 어 이제 나중에 좀더 이제 뒷 배경을 아예 좀 약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이제 약간 좀 불소 배경이 아니라 아 근데 좀 캐릭터하고 이질감이 그런 게 생겨서 저는 좀 그런 건좀 별로 약간 좀 선호하는 방식 아닌데 그게 좀 하여튼 그런 걸좀 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뭐 영상을 이제 혹여나 찍으신 다음에 그걸 이제 gif로 이제 바꾸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 사진에 뭐 이제 그런 뭐, 반짝 효과 같은 걸 이제 좋았고, 약간 좀 gif로 바꿔서 저장해서, 약간 좀 이제 좀 문짤 형식으로 보이게끔 뭐 하는 거 등등 좀뭐 소개해 드릴 게뭐 한두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는 아닌데, 일단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어디에 저장하면 될지, 아니면 이 이미지 크게 조절할 때 어느 정도 크기를 잘라야지 여기 인게임에서 볼때 이게 온전히 여기 안에 들어오는지, 라든가, 이제 뭐 그런걸로는 뭐 이제 좀 하여튼 기본적인거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단 마무리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약간 좀좀더 이제 다른 과정, 최대한 일단 활용 많이 해서 뭐어 뭐 내가 알, 하,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면은 좀 개성을 살려도 밀림닫쳐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잖다른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는 어 일단 이번에는 여기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